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네일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댓글을 오히려 보고 나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댓글 이벤트 때문에요? 에이, 아니요 저는 우리 모험가님들의 예쁜 진심을 믿습니다 응, 응. 댓글 다 하나하나 아네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격려의 댓글에 더욱 힘을 얻었어요 네저 아나운서 같다는 말을 그 전에도 좀 들어봤는데 아나운서 같다는 말은 목소리 좋다는 말이고 목소리 좋은 거나 예쁘다는 거나 다 칭찬은 항상 오해지 그럼 이한 해볼래요? 아 이거요? 음, 경찰청 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창살은 쌍철창살이다 김님 나무숲? 오! 이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? <웃음> 음음 모험가님. 아니죠. 아어 모험가님도 내 마음에 안착! 네, 모험가님, 에이든이 저 괴롭히면 막 당근 흔들게요? 당근이지! 네, 이분은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어, Hello, I'm Leila.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. 죽으면 안 되죠. 근데 많은 분들이 누나라고 부르신데 진짜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명하는것 같아요.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아 이거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딱입싹 씻을 수 없잖아요 모험가님들이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소정의 쿠폰을 여기 준비했습니다 뿅 <웃음> 앞으로 저 레이라와 함께하는 모험이 더 즐거우시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험가님들과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옆 영상에서 우리 모험의 시작인 캐릭터 생성과 또 검은사막 모바일의 꽃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!